고소 은사로꼭 오시고요 한 번씩 차도 마시고 들리십시오 <웃음> 81년, 82년도부터 했습니다 어머니이잖아네 제가요 <웃음> 제가 36살 <한> 됐습니다 <웃음> 아 진짜요? 네한 번에 한 6년 있다가 <웃음> 그럼 지금 아드님까지 같이? 아드님 이제 4년 이제 아, 제가 지금 38년 하고 있는데요. 애기아빠는 사실은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했습니다. 사실은. 애들 셋 키우면서 장사꾼이라고 생각 안하고 이렇게 장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손님들이 오시면 항상 편안하게 물건을 구입하했어요 저는 이렇게 막 팔려고 물건을 챙겨서 팔려고 하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기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정직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찾아오시고 아마 그랬던 게비결이된것 같아요. 돈을 벌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절대 저는. 예,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이제 힘이 붙이니까 이제 아들 이제 온 거죠. 를 다른 사람 땅기려다가 옆에 이제 어머니랑 같이 하니까 이제 뭐 모르는 것도 많이 알려주시고 아마고 같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장사하기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또, 또 이런 제품들도 좋은 제품도 알아, 알아가고 또 농사에 대해서 뭐 알아가니까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한 대학교 2학년 때 정과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쪽 부분으로 사실은 인하대를 나왔습니다. 얘가 근데 정과를 하라니까 대답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왜 대답을 안 하냐고 했더니 엄마 앞으로 정년이 100세인데 이 대학을 마치고 졸업장을 하고 다음에 하지, 해도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또안 나오는 거예요, 가게를. 그래서 무슨 생각을 다른 생각 하고 있냐 그랬더니 엄마 저 공무원 한번더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무 때라도 이야기하면 된다 했는데 한 2년 하고는 엄마 이 일을 하겠다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꽤 심해요. 사생활 얘기하는 요 그러니까 하나가 엄마 이 일을 진지하게 와서 할 건데 제가 엄마 말을 안 들었네요. 이제 한. 엄 어, 재밌게 했습니다. 지금. 인터뷰는 아마 편집하시면 됩니다. 그 <웃음> 그 도움이 안되 돼요. 예, 예.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 <웃음> 그 PNS 시대에 뭐 다른 전략이 있어요? 아, PNS 시대는 이제 그 정확히 이제. 그 작용 기작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품목에 따른 이제 뭐 저항성 같은 거를 잘 보고 이제 약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등록된 약제를 꼭 드려야 되는 것도 맞고 특히나 이제 PLS는 안전 사용 기준이 중요하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그 그 사용 횟수나 이제 뭐 며칠까지 사용을 해야 된다 소아 그런 걸잘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어때요? 예 이제 저는 그게 많이 염려가 됩니다. 사실은 딸기 같은 것은 바로 한 2, 3일 하루에도 막 따야 되는 상황이고 약을 치고도 근데 이제 모두 싹 이런 캣막을 통해서 점점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약을 좀 적게 쓰고 이쪽으로 돌려서 농민들 또 농사를 잘 지어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농민들하고 윈윈해야 저도 살아남고 해서 점점 이런 쪽으로 바꿔가려고 노력을 하려 합니다. 네. 지금 농민들이 지금 혼자서 이렇게 외국인들을 데리고 하면서 하우스를 많은 돈을 갖고 있습니다. 혼자서 많은 돈을 그러다 보면 손이 못 미치면 상품이 이렇게 많이 안 좋아지면 거칠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농가들 오시면 저는 될수 있으면 현실적으로 줄이라고 해요. 동수를 그래 상품성을 높여라 그게 그러니까 물건을 잘 만들어서 돈을 고가를 받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 농민들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하우스를 이렇게 줄이고 있어요 다 정리를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농산물도 싸버리고 또다 기후이변으로 해서 농사가 잘 안되니까 또 수입도 적고 해서 사실은 우리도 사실 힘듭니다 사실은 농민이 힘드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모드싹이나 캣마그 이런 계통으로 좀 저렴하게 농비가 들어가면서 이제 수확도 좋고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민들이 캔마고는 네. 얼마예요? 이게 1리터에 2 5 0 0 0 원입니다 어, 모두싹은 예, 1리터에 1 6 0 0 0 원이고요 2키로에 3만 원입니다 요즘 탐양 딸기 인기 비결은 모두싹과캔마입니다이두 가지를 혼용 살포했을 경우 또한 관주를 했을 경우 당도와 단단함이 엄청 뛰어납니다 맛있는 딸기를 만드시려면 우리 양 도서원 예사로 오십시오 오고하십시오